2천만원 현질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뜬다고요? 2천만원이요? 2천원 아니고 2천만원이요? 아니면 2만원 아니죠? 공 보통 20배 정도에서 2천만원이면 4주 정도 뜨나요? 4주 20배면은 아 그렇게 하겠다 4주 4주 정도 4주 공 뜨겠죠? 어 그것도 진짜 잘 떠서 아니 왜 2천만원이 나 현질하셔? 공돈이 생겨서요. 그니까, 러 근데 썩 정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, 왜? 왜 2천만 원이나? 공돈 생기셨어도 그거 아끼세요, 차리 여기 쓰지 마시고. 진짜 좀. 진짜 좀, 어. 안 좋아, 어. 잘 까면 7천 개 쏠게요, 어때요? 아, 근데 진짜, 편지를. 아 진짜 저는 현지를 완전 좀 그렇게 추천 안 드리는데 잘 까면 오케이 근데 받을게요 그럼 받아야지 뭐 7천 개면 진짜 받아야지 오늘 저녁이요? 오늘 저녁 다들 다 여러분 저분이 2천만원 현지를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아 네네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다꼭 오늘 본방 와주세요 저녁이 진짜 본방입니다 저녁에 와주시면은 저분과 함께 오늘 한번 패키지 카드깡 하러 올게요 저가한 음. 9시? 9시? 한 8시? 이때쯤에 방송을 켜서 음. 아 네네 그래갖고 저 공지를 좀 써놔야겠네 계산까지 해줄 수 있죠? 계산이요? 계산? 아계산은다좀봐야겠네 계산은 제가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아 근데 진짜 2천만원 정도면 알리님 근데 혹시 직업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도 될까요? 아 고깃집 사장님이세요 음... 와 혹시 어디 고깃집이세요? 다음에 저 방송키고 한번놀러갈게요와 진짜 고깃집 사장님이시면은 혹시 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오! 맛집으로 등극하셨는데? 당하지? 응. 그렇다보니까 일단 한 요정도로 딱 이렇게 쓰고 요정도로 응. 이렇게 일단 팀을 좀 짜봤는데 메뉴까지 오늘 도전 갑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알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그러면은 형님이신지 누님이신지 저가 모르겠거든요 일단 저보다는 당연히 나이가 있으실 것 같고 32살이세요? 어... 아, 저보다 형님이셨구나? 저는 지금... 24살입니다 어. 그렇다보니까 5시간 정도 남았고 제가 운동 후딱 빨리하고 와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야무지게 방송을 좀 하도록 하고 와... 진짜... 알리님 덕분에 또제가 봤을 때 오늘 피파보 방송 터질 것 같거든요 알리님 덕분에 오늘 내가 처음으로 최초로 제가 진짜 여기 위쯤에 가지 않을까 오케이 방송 바로 시작을 하고요 아 오늘은 좀 많이 떨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떨린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일단 주인분이 들어오시려면 조금 늦은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주인분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진행을 좀 하도록 합시다 아이 뭐 욱하긴, 욱하면 그냥 방송하면 되지 뭐 <웃음> 상관없어 형은 그러면은 그냥 뭐 블랙하면 되는거고 상관없었던거야 일단 지금 시간대가 9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근데 아까 전에도 한 10분, 20분정도는 걸린다 하셨거든요 아이 뭘 안오셔 무조건 오시지 그쵸 2천만원인데 솔직히 적은 돈 이었으면 몰라도 적은 돈뭐 예를들어서 한 10만원? 이 정도면은 10만원도 솔직히 적은 돈 아닌데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면 솔직히 뭐 빨리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입금이 근데 2천만원이면 또 이렇게 만약에 제한 걸려있고 그래버리면은 또 이제 그 풀고 여기 한도 한도 제한이 아니라 한도 한도가 있고 그러면또 이제 이것도 푸는데 시간 좀 걸리고 하니까 오실때 되셨는데 왜 안오시지? 일단 한시간만 기다려볼게요 30분만 30분까지만 기다려봅시다 음. 그래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는 타이머로 해가지고 어. 와 12분이나 찍었는데 일단은 다들 추천과 실차 나시신 분들 계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찍었는데 좀만 기다려봅시다 혹시라도 먹티나 그런거는 절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하게 만약에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 다들 다 걱정하시는데 하시는 부분이 보세요.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들 주인분이 먹티한다 뭐 도망간다 이러시는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먹티할건데 자신이 뭐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까겠어요?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 같으면은 오히려 내가 누군지 이불로 모르게 해가지고 먹티할거면 차라리 아 합시다 이래놓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전에도 그분이 뭐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인지 계속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먹티할거면은 뭐라고 진짜 거짓말이란지 이런거를 한다고 해도 남한테 피해는 안 끼쳐 진짜 도망갈 거면은 거짓말은 치대. 근데 이제 그 뭐냐? 자신이 누군지는 안 밝혀요. 원래라면. 그게 맞아. 어느 누가 내가 진짜로 뭐 음식점을 장사하고 있고, 만약에 자신이 진짜로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은 음식점 장사하는데, 거기로 가면 진짜로 저거는 못 가더라도 거기 사는 팬들이 가가 지고 왜 먹튀 있냐? 먹튀범이다. 이래버리면 지미지만더 나빠지는데. 누가 해 그렇게 그런 일을 그러니까 주소를 왜까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마저 구라일지도 어 그러면 그건 이제 오히려 나만 그냥 나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억그로끈 거는 맞으니까 음. 일단은 좀더 기다려보고 이렇게 좋고 그냥 방송이나 하죠 어 지금 그냥 아마 먹기도 한것 같아서 그리고 이사람같은 경우는 저가 그냥 그냥 이거 보고 아이디랑 이런것들 또먹튀할게 뻔하기 때문에 먹티나 구라든 하여튼 그럴것 같기 때문에 그냥 억제시켜놓을게요 오케이 일단 이번에 알았네 어 이런 이런걸로도 먹티라든지뭐 구라든 뭐든 거짓말이든 이런게 많다는게 음.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다들 다 일단 죄송하다 말씀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원래부터 저만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바로 또 원래처럼 다시 팀평이란지 이런거 받도록 할게요 음. 다들 일단은 정말 좀 시간을 진짜 좀 기대하시고 오셨을텐데 좀 시간을 빼서 다들 다좀 죄송하고 일단 이거는 고개를 숙여서 좀 죄송하다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음.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나도 솔직히 억울로끈 죄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은 <웃음> 다시는 못하도록 어 그렇게 해놓을게요 일단 지금 현재는 제가 블랙은 하지 않을게요 블랙은 제가 그래도 일단 모레까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뭐 사연이 있, 있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한 거고 저가 일단 모래까지는 블랙 안 할건데 근데 모래 이후에 만약에 모래까지도 안왔다 나 한다면 저가 블랙 걸게요 바로 그리고 아딴 방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? 아 혹시 그 어느 방이에요? 아 도망갔다고 그럼 악질이네 아. 됐습니다. 알리알리뽕 이사람은 악질이기 때문에 진짜.. 어.. 일단 이사람은 저가그 블랙리스트를 해놓을게요 해놓고.. 덕분에.. 아 그리고 이거보고 혹시나 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저가 삭제할게요 요거는.. 오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거기 때문에 삭제해버리고 아.. 다른 방에서 하고 있다면 또.. 소름인데? Only because your stare won't ever let me